오면안 돼, 오면안돼세븐7 보고 싶어서 5면안 돼요 고요한 밤, 거룩한 밤 12월 저녁터 세븐틴이 매일 날아갈게요 음. 어떻게? 사7로시부 타고 아, 달릴까말까달릴까말까 네, 12월 스타7